맨 처음에는 그 단순히 뽀 그거 그려주려고 하는 건데 어느 팀인가 너무 파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 맞네 형 방송중이랬지 어. 음. 여러분 올해 7월 26일에 서울 코엑스에서 일러스트 페어 전시회가 열립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고요 600명이요, 600여 명의 작가분들이 서로 자신의 작품을 나와서 광고하고 홍보하는 자리니까 꼭 상품을 사지 않으셔도 볼거리가 많으니까 와서 놀러 와 주시고요. 사달란 거예요, 사달란 거예요 지금. 어, 살 필요는 없어요. 볼거리가 많은데 제걸 사주세요. <웃음> 내건 사. <웃음> 어 저기 씹 방역 괜찮다. 네, 여러분 말씀드린 것과 같이 7월에 서울 일러스트레이터 그거 아트페어가 있어요. 그 중에서 제가 아시는 작가분 뭐 네, 금박이님도 참여하시고 지금 제 디스코드에 있는 질벅이님도 네, 그 부스 참여를 하니까 어, 많은. 관람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네,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, 아무튼 거기서 좀 많은 분들의 좀 다양한 재능으로 이렇게 굿즈나 이런 거에 상품 내놓고 어, 다양한 볼거리가 많으니까 네, 어, 여러분들께서 그냥 뭐 작가분들이 자신의 일러스트를 자랑하는 공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 친한 작가분의 대사로 하루 그래서 제가 되게 고어한 그림을 많이 그리는 아이였고 주 업종이었는데 가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사람 작가들도 관객들도 좋은 에너지를 많이 뿜고 있더라고요 밝고 희망차고 건강한 에너지 나는 평생 동안 방구석에 앉아서 음습하게만 살았는데 말이죠 네 그리고 사전 등록 시 하면은 어그 할인 한다고 하니까요 네, 지금 바로 네, 네 사전 등록해 주릴 이유가 없어요. 어차피 입장료가 6천 원밖에 안 되거든요. 아, 그래도 조금이라도 싸게 하는 게 어, 우리 사 살면서 이게 본질적인 거니까. 어쨌든 저, 여러분들의 네. 돈은 소중하니까요. 어, 어. 여러분들의 돈을 아끼고 아끼신 다음에 저한테 가져오시면. <웃음> 아, 저희 수금이세요. 예, 네, 이런 여기 들어가셔서 등록하시고 동의하시고. 아, 맞네. 오. 이렇게 많구나 사람이. SB 와. 캐릭터나 이런 거를 사실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무시하고, 아, 저게 뭐 이래 있거든요. 음. 근데 가서 눈이 많이 띄었다고 하나? 너무 건강한 에너지를 품고 있었고 사람들이. 어유 많다. 와 사람이 이래 많아요. 와 그럼 볼만하겠다. 하기 뭐 코엑스니까 이쪽 하나 부산은. 원래 이게 매년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음. 작년부터 규모가 좀 커지더니 올해는 해외 작가분들도 많이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음. 그래서 볼거리는 정말 충분하실 겁니다 네. 그림 그리는 사람이면 한번쯤 와서 보셔도 네.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시명은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2018이고요 일정한 2018년 7월 26일 목요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이어진다고 합니다 장소는 삼성더 코엑스 디홀관에서 네 열리고요 주최자는 오시 베이커스 후원과 서울특별시와 협찬은 네이버가 함께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아니 참여해 주셔서 네 다양한 볼거리를 보시고 네 좋은 추억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물론 갈 거고요 네 요일은 작업할 때라서 네냄새거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요일은 뭐 톰토일이기 때문에 주말이 편하신 분들은 주말에 오셔도 좋고요 네 와자 아, 부분 주말에 오실 거라고 봐요 네. 아무튼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내가 유튜브 편집해서 올릴게요 홍보에서.